원장님 뭐 드세요? 잠봉베로요 잠봉베로는 일주일에 몇번 먹어요? 9번?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15번 먹고 싶은데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진짜 내일부터는 좀 건강한 하루를 보내볼게요 오늘까지만 먹고 안녕하세요 심후팀입니다 파워리프팅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체중 조절을 1kg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산소 운동량도 늘리고 식사량도 조절을 할 건데요 우선 공복유산소를 하고 데라미네로 가서 점심을 같이 해 먹을 예정입니다 안 하잉 어디야? 나집나 나 너네 집으로 가고 있어 이리와 배고파 보람아 어, 미안한데 응 오늘 몇 킬로야? 아니 끊을게 끊을게 먹고 싶은 메뉴 너네 집으로 마켓컬리 시켜놨거든? <웃음> 로마 수미 <웃음> <웃음> <웃음> <로마. 웃음> <웃음> 모야 어릴 때 봤지? 응 <웃음> 음, 예뻐 보람씨 오늘 체중 좀 한번 재볼게요 이런 음, 얘기 없었지? 공개 처형 빨리 들어 공개 처형이래 내가 올라오면 맨날 얘기해 너 많이 조용히 해봐 고개 들고 뭘 시키신 거예요, 선생님? <웃음> 자, 지금부터 소불고기전골을할 텐데 밀 키트를 샀어요 오늘은 양념을 직접 만들 거고 이 당면을 고고곤약면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육수랑 양념인데 여기에 설탕이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얘를 버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재료로 직접 육수랑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밥 대신 먹을 곤약밥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얘는 막간장인데 진간장보다 좀 맛이 연하기 때문에 원래 4스푼을 넣으려고 했던 거를 한 6스푼? 정도? 네. 일단 우리는 오늘 설탕을 안쓸 거야. 네? 설탕을 뺀다고? 어. 그럼 너무 맛이 없지 않을까?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줄 수 있는 아주 대박템을 가져왔거든? 알룰러스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Q1 트루 스위트에서 나온 제품이야. 설탕 대신해서 맛을 내주는 건데 일단 칼로리가 100g에 한 35칼로리밖에 안 돼서 너처럼 칼로리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간단하게 제품 설명해줄게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제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고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장내 유액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진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 Q1 트루 스위트 알룰로스 플러스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류된 성분을 확인해보고 기호에 맞게 사용하면 돼. 100g에 35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단맛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얘를 세스푼 먹어봐도 돼요? 네. 요즘 킷. 키... 오. 아니 이거 밀키트 소스 안 쓰고 만들었는데 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시> 밖에서 파는 비주얼인데? 아, 아, 그치? 맛있다! <웃음> 음. 국물이 단맛이 좀 있네? 응! 음. 충분히 달아요! 맛있다! 맛있었어! 맛있었지? 음. 기분이 좋구만! 우리 보람이가 너무 안 타서 먼지가 쌓인 스테퍼를 제가 타고 있고요 지금 1 0개 정도만 채우려고 우리 보람이네 로망꼬망이네 가족. 자. 아 귀여워. 아유. 아유. 와 이거 지금 청계 타는데 꽤 힘들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하나, 그렇지! 자, 월넷! 월넷! 화이팅! 하나, 둘, 양념! 오케이! 해서, 사진으로, 거치! 거치! 거치! 굿! 굿! 굿! 굿! 굿! 섬아왜 그러고 앉아있어? 오늘 제 저녁 메뉴는 요거트 볼이에요. 그릭 요거트 위에 바나나, 블루베리, 그래놀라, 카카오닙스가 들어가 있고 아까 점심에 알룰로스 플러스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제품을 넣었잖아요. 저녁에는 알룰로스 플러스 프리바이오텍스 제품을 넣어보려고 해요. 빙 음, 불러볼게요. 이거 아니야. 음, 맛있다. 저는 요거트 볼을 진짜 좋아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주문을 하면 시럽? 종류를 많이 얹어서 첨가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런 잼이나 시럽 종류를 알룰로스로 대신하면 칼로리도 잡아주고 또 알룰로스가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완전히 끌어내면은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 심해져요 좀대체감미료로 어떤 걸 쓰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이 q 온 알룰로스 플러스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큐한 알룰러스 플러스 제품이랑 함께 하루를 보내는 루틴을 보여드렸는데 같이 활동량과 걸음수와 운동량과 먹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식단이나 운동을 과하게 무리하는 것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조절하고 그 조금 더 조절하는 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버금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